어유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제가 쓰던 갤럭시 핸드폰을 그 지하철 설로틈에다떨어 가지고 그냥 아작나는 바람에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제 생애 첫 아이폰이에요. 아 근데 쓰다 보니까 아이폰 좋긴 사랑해. 좋네 어, 어제까지 조로아 이벤트 끝나고 지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주 잠깐 동안 망자의 날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어, 꽃머리 하고 있는 해골몽이 마구마구 나오네요. 와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해가 비슷하기도 하다. 거기다 지금 별모래를 두 배나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골몽 싹 잡아가지고 아 이로치까지 떠주면 좋겠는데 한구리는 좀. 이런 한정 버전은 뭐 좋든 나쁘든 일단 잡는 게 필수야 근데 이 해골몽 실전에서 쓸만한 건지 모르겠어 뭐 배틀에서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단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해골몽을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요 와 여기 밭치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정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개체값 좀 좋은 애들이 있는지 30분 뒤에 한번 확인해 보죠 아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설마 이렇지 안 나올까 설마 이렇지 안 나올까 와 근데 저 지금 한 20마리 넘게 잡았는데 뭔가 이로치가 나올 생각 1도 안 드는데? 오늘 이거 이, 이로치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아 이거 그냥 겁나 짧은 이벤트로 무조건 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요 이제 단 15분밖에 안남았어 리얼타임 호텍이다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한번 반짝여주면서 이로치 등장하면 안 되겠니?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포고 제대로 하는 거 같은데 이 녀석이 약간 끈질기네? 빨리 잡혀라 형 시간 없다 시간 없어 이로치도 만나야 되고 아이고 도망쳤네 포켓스탑이 여기 앞쪽에 많으니까 여기에 또 잔뜩 나오긴 할거예요 색깔이 보니까 그 빨간색이라서 확실하게 일반 해골몽이랑 구분되는 색깔인 것 같거든요 벌써 지금 사탕 200개 돌파 40마리 잡았네요 그러면 현재 시간 6시 50분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빨리 뛰어 빨리 잡았대 아 오, 오, 오. 여기다. 와, 여기 다섯 마리나 있네. 꽃머리 이쁜 건 알겠거든요. 빨간색 꽃머리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 정도 애태였으면 분량은 충분해. 꺼져. 와, 방금 다섯 마리에서도 뭐, 뭐, 뭐, 뭐,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8분 남았다. 아, 매치갔다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야밤의조깅이라니 자, 남은 시간 이제 단 2분. 사실상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 해골몽이겠네요. 어, 1분 남았어. 여기서세마리이렇지아 아, 소리. 이렇지아시치어어치오로냐이렇지네스치트 아, 아워 동안치이로지이전 아주 깔끔하게. 실패 이게 보통 대규모로 출몰을 할 때는 엔카에서는 이렇지 한 개는 나오거든요? 아 이거 포고풀이 없어서 그랬나? 스퍼터 정산 한번 살짝 해볼까요? 보시다시피 제가 한 짧게 한 30분 정도 잡았거든요? 포그풀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잡았음에도 어.. 굉장히 많은 숫자 잡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체값이죠 사실 살짝 한번 맛만 봐볼까? 아이 짜리 제가 이거 야생을 잡아서 백해체 띄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웃음> 그러면 일단 삼별짜리 한번 봐볼까? 자자자자 삼별 보면은 이게 3칸짜리는 꽤 있어요 그래도 어 잠깐만 뭐지? 아니, 별 3개짜리도 하나도 없어? 에? 에? 야 진짜 너무하다 딱한 개가 떴냐 와... 개체값도 진짜 애매해 어. 이번 스포트하워 대실패입니다 뭐 이런 날도 있지 뭐 설마? 설마? 설마? 왜 이렇게 바와 오늘 이로치가안나온 이유가 있었네 이거 아니 이게 30분 사이에 이거 레이드도 아니고 이렇게 야생으로 100개째 뜬거 맞아요? 개폭망해서 해까지 부활, 나이스. 우리 백클의 공룡을 한번 살짝 진화 시켜볼까요? 나 진화 모습도 좀 궁금했어. 도로도로도로도도도도도도. 음, 음. 진화 시켜보자. 베케첸 진화 시켜줘야지. 노! 야너 어려먼. 제가 아직 기라티나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자기라티나 떴습니다 제가 이거 기라티나는안 놓쳐서 정말 다행이네요 예. 자 우리 야누아르뒤 그, 그, 그 위에 꽃모자 그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살짝 한번 맛만 봅시다 아 고스트 타입 잘 통하는구나 삐비비비빅 사이코 키네 시슨 어 몸빵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야누아르봉 어? 어얘 업그레이드 해볼까? 저는 그냥 이거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하는 순정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는데? 이건 변수인데? 약간 백개체니까 아.. 애정을 갖고 한번 키워볼까요? 음.. 아라스까지이안무집게 깨물어 깨물어 암냠냠 아 근데 기라이티나 오리진펌 멋있긴 하다 너도 오늘 1 0 0개체딱 떠주면 이보다 완벽한 포고의 하루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아 근데 단한 번에 1 0 0개체 노리는 건 너무 양심 없긴 한가? 아, 뭐 어때요? 흐름이라면 이론상 뜨는 게 가능해 확률이 없진 않단 말이야 야누아르 보면 엄청 오래 버텼는데 뉴철 금방 죽어 CP가 얘가 훨씬 높은데도 몸빵이 상당한가봐 어쨌든 빨리 잡아봅시다 땡땡땡아 맞다 얘 예, 저거 내가 지나는거 깜빡했다 괜찮아요 일단 뭐 잡는거 자체는 무난하게 잡을거 같네요 <목소리> 근데 설마 놓치진 않겠지? 어이구 묵직하네 그냥 오케이 일단 원고정 좀 해놓고 샥아 기라티나 오리지 폼은 이거 확실히 한번 몸뚱이가 커서 그런가 엑셀 띄우긴 쉽네. 네. 2042? 왠지 높은 숫자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 뭐지? 아 잠깐만, 얘원고정 타이밍을 모르겠네. 싹. 어휴. 아니, 이게. 원고정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 응? 야, 오늘 되는 날이다, 이거. 이렇게 바로 잡힌다고, 이게? 그렇지. 너 개체값. 뭐니?